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. 나비의 테이마이걸로스업입니다 질문 바로 할게요. 네. 캐주얼하게 편하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. 스피드 답이에요 이거? 네. Q&A 뭐예요? 뭐, 어, 그냥 뭐 알아서 하시면 아, 네. 돼요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 위키를 보면 GK 네. 금수저설이 있습니다. 아,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집에 가보니 젓가락을 일회용 젓가락으로 쓰더라고요. <웃음> 세 젓가락도 안 써. 아, 세 젓가락 딱두개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나만 먹을 건데요. 네, 아닌 걸로 이렇게 증명되나요? 금수저는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<웃음> 일회용이에요. 다음 질문. 최근에 흘린 눈물은? 최근에 흘린 눈물? 어제 렌즈 끼다가. 아눈물 떨어졌어요? 저 원래 렌즈를 못 껴요. 떨어졌어요 눈빡? 아니 눈물이 그냥 이렇게 됐어요 여기 눈이. 아. 그래서 막 빨개져가지고 아. 눈 계속 눈물 어제 촬영하는데 어제 오셨고네 어제 좀 울었어요 그래서. 인스타그램 올릴 때몇분 고민하는지? 몇 분? 며칠 고민하죠. <웃음> 아니고 저는 일단 셀카를 거의 안 찍어요 잘못 찍잖아요 잘못 찍어요 찍고. 진짜 못 찍어 <웃음> 그게 잘나온다생각해 근데 아니래 그래서 고민을 못 해요 아...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사진을 너무 못 찍어요 아, 다. 제가 제일 잘 찍어요 남 찍어주는 거 문제가 크네요 맞죠 그래서 혹시 SMS 피드가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인가요? 어 그런 거 같기도 해요 <웃음> 오피셜.. 거의.. 고... 그러니까 아, 맞... CK 오피셜이야 그런 거 같아요. 본인의 일상, 광센 일상 사진이나 이런 피드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. 와, 내 문제점을 찾아줬어. CK 인스타 보면 괜히 막 데일리룩에 도움되실 것 같은 분들 그런 게 없습니다. 맞아요. 그 CK 오피셜이. <웃음> <진짜>? 와, <웃음> 내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지금. 사진 찍는 친구 만나시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요. 버즈 라블로에게 한첫마디오 왔어. <웃음> 한국말이요, 에 영어요. <웃음> 오는 한국말이었어요. <웃음> 오, 왔어. <야, 스톱. 웃음> 아, 오는 어, 한국말이. 오는 오 뭐라던가요. 만두상 없다고뭐 아, 들었다고. 그래서 뭐 CD 주고서도. 옷 입을 때상 하이 중에 어디 먼저 입어요? 하이 바지 먼저. 벗을 때는 상이 <웃음> 양말 양말 벗고. 아, 상의 하이 양말. 어, 상의 어. 하이 양말. 어이이 어. 아, 양말 제일 나중에 다고 <웃음> 그, 어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양말 먼저 보 만약 로 들어갈 때. 양말 맨마막에 본데다. 아 어, 그렇군요. 아. 알겠습니다. 이게 클로즈업이네요 거의. 네 이게 이마이클로즈업이었고네 네. 어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.